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아우 어,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 오랜만 에 보는 건가요? 아, 진짜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 어, 저는 최근에 알바 시작해가지고 약간 네, 바보 게지해드어요 음. 저도요 저도 알바도 하고 학교 애들이랑 지금 영화를 직관하셔서 정말 편신없이 어, 바쁘게 영화를 있어 <웃음> 바쁘게 사셨군요 근데 음. 여러분 오늘날 무슨 날인줄 아시나요? 무슨 날이 어, 어? 무슨 날이죠 오늘은 그린블루시 빌기의 마지막 촬영입니다 안돼! 안돼! 어메이였구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늘렀다고요? 아, 너무 아, 멋만나서 아, 아? 싶었죠? 그러니까네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 한국의 재미있는 문화를 얘기한 다음에 그린두 11기의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를 말해볼까? 해요. 음, 아, 그래서 한국 상물 문화를 얘기해볼까요? 하다르하르요둘셋 어? <웃음> 여러분 근데 혹시 실제 영기 음. 좋은 시기라는 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음> 실제 영기를 어, 음. 훨씬 바라봤는데 저는 친구들이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도 그걸 볼 때마다 항상 하고 싶더라고요. <웃음> 아,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검색해 봤는데 진짜 쓸데없는 음. 것을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음. 어, 를 하더라고요. 예를 면요 산문 아, 달력이나 보도블럭같보도블이요 <웃음> <바디블랙? 웃음> <가미? 저도 블랙이야. 웃음> 어. 그래도. 너무 해보고 싶어서 <웃음> 준비해왔어요 <웃음> 좋아요 좋아요 사실 저도 준비했는데 와 어머 저도요 아니 이 바가지 짠 듯한 거 뭐죠? 근데 <웃음> 음. <웃음> 네, 사실 그럼 다들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먼저 하,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다가 하면 될것같아까잠 동진 은퇴하겠습니다. <웃음> 오, 아, 진짜 쓸데없는 어. 좋은 선물이네요? 그러면 다음은 제가 키아나님, 그아가올란님 네. 우리 예준님 네. 이제 딸기철이니까 직접 딸기를 제외해 고 <웃음> <그럼> 제가 다 <웃음> 먹을게요, 예준님 <웃음> <웃음> 이것이 바로 <웃음> 김의 <김이> 접시. 이제하시니까 <웃음> 그리고 우리 <웃음> 막내. <웃음> 예준님 공수님. <웃음> <그리고 웃음> 역할을 맡으실 분이어서요. 아 그렇대요. 거의 없네. 저도 그러면 제가 다음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유진님 거예요. 맨날 킹킹홀에 굉장히. 그리고 이거 이제 아주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두더지게임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국인이랑알만한 임일배. 이걸로 쓰면 아무도 것안 보이는데 이 특수한 빛을 비추면 그 글씨가 보인다. 아, 어려 아, 이런 걸로 이제 연애 편지도 쓰고 이런 거도 하 아, 좋아. 아저가 이거 착용 아, 어, 감사합니다. 이제 시가 남았네요. <웃음> 일단 기아맨이 금년에 온세가 좀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나오셔서 그래서 제가 더 걱정돼가지고 뭐? 이게 도시에요 다내 스타일 어. 그러면 다음 분은 유진님 아이코입니다 와, 와, 이거 갖고싶어요 <웃음> 제가 러시아 놀러가면 꼭 살게요 11기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즐거워 받는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음, 아, 즐거우셨다니 너무 다행이요 아 그동안 11기 하시면서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 11기를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한 번씩 들어볼까요? 좋아요! <웃음> 어, 저는 저희 한강에서 촬영했을 때 기억나요. 그때 저희 촬영할 때 라면 먹어야 됐어가지고 라면 끓이고 있는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비둘기들이 단치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약간 감동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그린블루 친구들은 약간 뭐 누구 선물을 사온다 혹은 뭔가 간식이 있다 그러면 항상 모두를 생각해서 사온답니다. 아주 따뜻한 공동체예요. 안녕하세요. 배우팀 팀장 서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핑크공주가 되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속담 퀴즈 기억나시나요? 그 속담 퀴즈가 저는 정말 웃겼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영상을 제대로 못 보고 맨날 혼자 막 숨죽여서 웃으면서 보는 그런 영상 중에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헷갈려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웃기고 재밌었고 또 좋았던 추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이제 마지막 하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희 저희 팀 팀원들 그리고 저희 시나리오 써주시는 시나리오 팀 홍보팀 그리고 촬영편집팀 번역팀 모두 다 저희를 위해서 항상 잘 글도 써주시고 편집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 카드뉴스도 만들어주시고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해요 <웃음> 아 저는 그 11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저희가 야외에서 자혼했던 날이었어요 그때 막 한강 근처에 가서 라면 끓어서 먹고 여의도에서 3사단 받은 아주머니한테 3사단 엄청 많이 사가지고 <웃음> 이거 제일 즐겁고 기모,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그때 아직 인원 제한이 없었, 없었으니까 다 같이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11키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고 그린블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뭔가 처음에는 배우 아니었어요. 그냥 회담 일만 해야 되는데, 아, 갑자기 배우 역할 해야 돼서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배우 팀들 덕분에, 시나리오 팀들, 자영 편집 팀들, 한국 팀, 아, 그리고 번역 팀들까지. 그냥 그린 브루 재밌었어요. 1년 동안 재밌었고, 좋았어요. 네. 아, 정말 그로나로 인해 몇번안 맞는 게 너무 아쉽네요. 많이 못뵙고 흥난이 응. 속상해요. 맞아요. 아, <웃음> 그래도 저희 계속계속 계속 연락하면 잘 지내요. 당연하죠. 응. 그래요. 그러니까. <웃음> 네. <웃음> 그럼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웃음>